안녕하십니까 7월 18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처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소매판매와 소비심리가 개선되자 상승 출발했는데요 금융주와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점도 강세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시솟는 인플레이션에 금리를 1%까지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지난달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원유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개선되는 모습에 상승했습니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증산이 예상됐지만 추가 증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승 요인이 되었네요. 뉴욕 증시는 이제 어닝 시즌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 발표는 뉴욕 증시를 더 흔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정체등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부진한 실적 및 실적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만큼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발표된다면 뉴욕 증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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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닝 시즌에 시장의 이목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500포인트와 12,6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5달러와 10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